나라한 봄날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평화로운 우리 집을 갈랐고 나의 잘되는 봄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어어 <웃음> <웃음> 사랑하길래 그냥 호기심에 한번 만져본 건데 이렇게 이렇게 부서질 줄은 <놀람> <놀람> 아휴, 오빠 큰일 났다 이거 나에 백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아빠가 엄마를 몇날 며칠을 설득해서 겨우겨우 산 거잖아 오빠 죽었다 <놀람> <놀람> 도대기짜라 내 목도 부서지고 말 거야 <놀람> 에이 그러니까, 일단 아빠가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뭐 아빠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웃음> 어, 어, 내가 애지 중지 하 내... 도장에... 반년치... <웃음> <한> <웃음> 용돈을... 가버렸어...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건데 아... 아빠 내가 그런 거 아니냐고 가 그랬어! <웃음> 야... 김리야 잠깐 이쪽로 와봐... 어... <웃음> 리아야, 아빠 많이 참았어. 따라 나와, <웃음> 리아야, 아빠 많이 참았어. 저번에도 내 골프채 네가 부러뜨렸지. 근데 이번에도 도자기를 부셔먹어. <웃음> 이 녀석이 일로 와. 누워. 아, 그 녀석. 아, 테이프로 붙였지만. 김리야, 그 녀석. 저번에도 내 골프채를 부러뜨려 놓고 이번엔 도자기를 부셔 놓다니 아 이번에는 절대 못 넘어가 아주 음 잡히기만 하면 혼쭐을 내쫓고 말 거야 아빠 그냥 한번 봐주자 아 오빠가 일부러 그랬겠어 시끄러워 <웃음> 로루루는 아빠 마음 몰라 아빠가 어떤 심적으로 그 도자기를 샀는지 너는 잘 알잖니 엄마가 어 <웃음> 전화로 듣긴 들었지만 리아가 도자기를 부쉈다던지 진짜네 여보 화 많이 났어요? 오빠가 <웃음> 돌아오게 만나면 혼쭐이 내겠다고 아주 난리야 난리 어휴. 나 이번에는 절대 못 넘어가! 우루루 아. 그리고 당신 어? 리아 그 녀석 집에 들어오면 감싸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나한테 말해야 해알았지 내가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해요? 시끄러, 시끄러.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내 도자기 부순 게한두 번이 아니잖아? 아휴, 아휴, 밥이나 먹어요. 아휴. 아휴. <웃음> 이렇게 고급 도자기를 대불에 붙여놓다니. 그러니까 그럴 돈 있으면 나 가방이나 사달라니까. <웃음> 완디. 아, 먹을 거다. 엄마가 가져다 줄래 천천히 먹어. 아빠 많이 화냈어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던데. 어, 어, 어떻게 이러다? 나 오늘 마당에서 자는 거 아니야? 어? 어? 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설마 그러겠어? 아, 내가 잘 말해볼게. 오빠가 닌텐도 스위치를 빌려준다니까 뭐. 아, 어? 어? 어? 어? 내가 언제 닌텐도 스위치 빌려준댔어? 너? 어? 어? 아, 알았어. 그럼 나 아빠한테 오빠 아주 그냥 뽀사버리라고 말한다. 어, 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빌려주면 되잖아. 가지 마. 아니,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후, 기다려. I'm so sad. 어, <웃음> 아니. <웃음>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데 안냥 너부는 우리 아빠가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될까? 음? 너 리아 만났니?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 뭐 어쨌든 아빠가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돼? 날이 어? 어? 아, 봐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주라 음음 아빠 음, 음, 음 알았어 어? 용서해주겠다고 김리아를 <웃음> 역시 우리 아빠야 아빠가 최고라니까 <웃음> <웃음> <웃음> 정말이야? 아빠가 날 용서해준다는게 <웃음> <웃음> 그럼 내가 누구야 아빠가 원래 내 반엔 꼼짝 못하는 거 알잖아 고마워 그래 그래도 아빠한테 사과는 한번 해 오, 알았어 드디어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응. 응, 응, 응. 다녀왔습니다 아빠 오빠 왔어 아, 아, 아 아빠 <웃음> 제가 아까는 미안했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 <웃음> 난 그런 말한적 네? 없는데 미아야 오늘 매주 <웃음> 맞자 별이 <저 이리> 와. <웃음> 이 녀석이! 아! 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아 용서해준 다에서왜 이래? 네 얼굴 봤잖니? 그 못생긴 아니 못 생긴 얼굴 보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어떡하니? 분노 조절이 안돼. <웃음> 요리야, 하지만 뭐 아니, 알았어. 미안해, 이번엔 리아에 진짜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불러줄래. 아, 왜? 아, 진짜 아빠가 용서해 줄게. 음, 진짜야, 진짜지? 아, 그럼... 음. 음. 그럼 나랑 꼭꼭 약속해. 약속 꼭꼭 하면 데려올게. 알았어. 자, 새끼 손가락 걸고. 새끼 손가락 걸고. 아 도전 꾸. 도전 꼭. 데려온다. 음. 진짜. 어? <웃음> 야너로 <일로> 와봐. 으아아아악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아. 뭐 내려왔어. 음,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니? 에, <웃음> 아왜 아, 그래? 아빠가 이번에 진짜로 용산적 있어. 긴장 풀어. <웃음> 그래. 아무래도 아빠가 아까 그렇게 했으니 신뢰가 안 가겠지. 어? 지금 리아가 좋아하는 귀멸의 칼날 할 시간이지? 여기에 소파에 앉아보렴 <웃음> 아니요 <웃음> 됐어요 아니야 아빠가 또 그럴까봐 그래? 알았어 아빠 잠깐 나가 있을 테니까 티비 요루루랑 재밌게 보고 있으렴 <웃음> 아까 그 오빠 아빠가 진짜 용서한 거라고 했지? 아빠들 귀멸의 칼날이가 뭔가나 틀어봐 역시 요루루야 감미나래 곡 이치노카데 키 하, 기이치노헤키레 리아야. 아기들아! 그렇게 오빠는 아빠한테 잡혔고 집이 흔들릴 정도로 혼쭐이 났다.